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나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요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를 이용하고 호련히 사라져요 그래서 온통 아픈 마음과 상처는 오롯이 내 몫이 되죠 혹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늘 나쁜 남자라서 그래서 나는 남자를 불신하게 되고 자꾸 연애가 두려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팔자를 믿는 편은 아니지만요 살아가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팔자가 만들어져 간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 남녀관계에서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면 다가서게 되는데요 그 매력을 느낀다는 건요 내가 상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 혹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보통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은요 착하거나 이해심이 많거나 성격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성격이 까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분들은 나쁜 남자를 만났던 게 아니라 괜찮은 남자를 자기가 밀어낸 걸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남자에 대한 이미지는요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버렸다가 이 여자 저 여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나는 그런 남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음에도 나쁜 남자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 요 여태까지 잘생긴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요 나쁜 남자인 것 같아요 나만 이용당하고 나 혼자 노력하고 결국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떠나버리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나는 요 누가 봐도 착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 나는 그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 애써요 또 성격이 워낙 좋아서 요 어지간한 건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쉽게 잊어버리거나 상대방이 조금만 달래줘도난 금방 풀려요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건 맞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나는 나쁜 남자를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젠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잘해주고 헌신해주면 좋은 남자를 만날 거다 라는 말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난 결국 이모양이 꼴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떠난 그 나쁜 남자는요. 나한테 쥐뿔도 안 해주더니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잘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더 아프고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만 발생하는 걸까요? 어쩌면 내 장점들 속에 치명적인 단점이 함께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좋은 성격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난 그냥 착하고 예쁜 마음이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예쁜 마음이 있다는 걸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왔던 그 나쁜 남자들도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리 잘생기것 같지 않은 그 나쁜 남자들은요 실제로 별볼 일이 없는 그저 그런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여자들한테 접근해봐야 자기는 상처만 받을 거고요 다른 여자들한테 가봐야 자기 매력이 안 먹힐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받을 걸 자기도 안다고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여자는요 자기의 그런 부족함까지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 만나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천사니까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요 내가 되게 만만한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요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서 잘라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잘또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의 단점을 감싸주고 그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게내 주특기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해주면 내 마음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를 더 아껴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매력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원래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진짜 나쁜 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마구 잘해준다고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안다고요 옆에 가기만 하면 알아서 잘해줄 사람이라는 걸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한테 온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그 남자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걸 초반에 알아내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여성분들은요 이 남자가 한 행동이 아니다 싶을 때즉 선을 넘는다 싶을 때는 아주 냉철하게 잘라내거나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사라지든지 나에게 매달리든지 어떤 행동들을 해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나쁜 남자만 만나는 나는요. 잘라내는 행동을 원래 잘 못하니까 내가 품고 이해하는 쪽으로 맞춰가려고 해요. 천사는 그래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쩌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진짜 내 기쁨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상대에게 잘해주고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너무 행복했다고요. 사랑을 받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요. 주기만 해도 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 나를 떠날 때는요. 처음에 나한테 다가왔을 때처럼 이제 또 뭔가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생기니까 그것으로 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그 사람들은요. 내 마음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만 따라간다고요. 그러면서도 진짜 나쁜 놈들은요. 내가 자신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그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고 미안하다고 표현하기보다요. 내가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처럼 나를 몰아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쓰레기가 아닌 것 정도는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모양인가 봐요. 적어도 그놈은 마음이 편해지나 보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화가 나고 열받아서 그런 놈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성분들은요 이 말을 들으신 이 순간에도요 아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지금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렇게 내 착하고 선한 마음이 나를 더 힘들고 아픈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요 연인 사이에서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그 기준선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되게 낮은 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낮은 기준도 모자라서 그 낮은 기준에 도달했을 때 나는 또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 준다고요. 그때부터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요. 분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괜찮은 남자는 좋은 남자는요 내가 그 선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내가 그 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 선에서 또 이해해주는 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날 치부할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현명해진다는 것은 악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나쁜 남자만 만나 오셨다면요 이제 그 착함에 현명함을 좀 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쁜 남자를 만나는 이유는요 나쁜 남자가 문제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더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나쁜 남자를 만나는 습관이 반복되면요 그게 내 팔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나는 나쁜 남자만 만나 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신다면요 나의 이런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땐 그 남자가 요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고 있었던 그 천사같이 착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온 에너지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것뿐이거든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진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나는 평생 그런 남자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계속 나쁜 놈들만 나한테 꼬인다고요 이미 충분히 천사 같은 마음은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명함에 대한 기준을 가져보시고요 연애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평생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사람과 연애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알아주고 내가 평생 갈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